안녕하세요. 여기는 수직구입니다. 산소 측정은 하셨나요? 원산물 하부에서는 작업하지 마세요. 흡연은 지정된 곳에서 피워주세요. 하기 작업 시 소화기와 불티비 산방지 조치를 해주세요. 여기는 밀폐구역입니다.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조치 해주세요.